연소 반응. 그렇지, 구의 연소 반응이지. 그러면 구리 플러스 뭐라고 해야 돼? 아, 구리 플러스 산소. 어, 구리 플러스 산소 하면 뭐가 돼? 구리 플러스 산소 하면, 산화구리, 산하구, 산하, 산하구리. 산화구리. 그렇지, 산화구리야. 아주 잘했어. 그럼 Y축이 뭐가 돼야 돼? 산화구리. 산화구리가 돼야지. 어. 때문에 써놓잖아, 거기에. 봤어? 보기는 봤어? 글씨? 봤어요. 사나구이 봤지? 기억나? 어, 사나구 없은 거야 네, 산화 아, 청소만 썼구나. 네. 지금 이거 파악돼, 문제에서 쌤이 왜 Y축을 사나구려 썼는지가 파악이 돼? 네.